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마녀 배달부 키키를 만들어봤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을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서 준비해주세요 저는 이아코 화이트 수지 점토를 사용할 건데 공기 중에 굳고 갈라짐이 적은 점토라면 다른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먼저 점토로 옆머리를 만들어줍니다. 물을 묻혀서 모양을 다듬어주세요. 이번엔 앞머리를 만들어줍니다. 물을 묻혀 표면을 다듬어주세요. 이런식으로 앞머리를 완성해주세요. 귀 윗부분을 점토로 채워줍니다. 물을 묻혀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점토를 얇게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붙여줍니다. 물을 묻혀서 서로 잘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뒷머리를 완성시켜줍니다. 이 위에 두번더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줬어요. 색상위에 물을 묻혀 호일을 고정시켜주세요 빨간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띠를 칠해줍니다 검은색으로 덮을거니까 외곽이 깔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원래 머리 색깔은 짙은 갈색인데 저는 갈색 물감이 없어서 그냥 검은색 물감을 사용했어요 다이소 인형이 들어있던 박스에 다쓴 펜을 끼우고 인형얼굴을 꽂아주세요. 밖에 나가서 얼굴에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야지만 색연필로 얼굴을 그릴 수 있어요. 너무 연하게 그려지면 이 위에 또 무광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려주는 걸 반복하면 진하게 그릴 수 있어요. 파스텔 가루로 볼터치를 해주면 완성이에요 이제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혀볼게요 리본은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줬어요 이번엔 빗자루를 만들어 볼게요 나무 꼬치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었어요 저는 빨리 굳게 하려고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했는데 아이클레이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모양을 만들어주고 꼬치를 돌려가면서 꽂아줍니다 칼로 모양을 내주세요 얇은 띠도 한번 감싸주세요. 꼬치를 빼고 오븐에 구워줍니다. 다 굳었으면 옐로우 워커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본드를 이용해 붙여주면 끝이에요. 항상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2시에 뵐게요.